아 뭐야? <웃음> <웃음> 어이, 어이구! 아, <웃음> 아 승관 상축한다 하 야! 감사합니다. 아, 축하한다. 아승아아 너무 멋있더라. 대한민국 야. 퍼스트 브랜드 대상 예능돌 상. 예능돌 상. <웃음> 네, 아 승관이 상 받아다. 아 뭐야? 아 승관이 상 받아다. 아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아, 아, 축하해. 아, 아, 축하해. 준이, 쥬이, 준이는. 야, 문준이 들어오는 어? 타임이 도착했어. 문준이 아, 문 열어라. 아, 집중, 아, 집중 보고 아, 있었어. 할아버지 할머니도 기발해. 한 번만 했어.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완전 체 네, 열명 기네. 1 3명니다 아하, 예. 열세 명. 오랜만이네요 네. 형들은 중국에서 고잉 봤어? 어 봤지 뭐 봤어요 형나 학교 그거 너무 좋아 맞아 어, 학교 진짜야 하고 싶어 무더뭐 하고 치고 너무 어. 재밌어 천재야 응. <웃음> 아니,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재미없어 보인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야 재밌이도안봤댔어 그거 <웃음> 영는잘안 챙긴 건데요 <웃음> 근데 사실 <웃음> 아. 저였어도 제가안 나오면 안볼것같긴 해. 에이. 에이, 에이 그런, 그런 말을 와상 받고 왔는데 야상 반납해 그냥 <웃음> 그 정도 드립 칠 거면 은상반사 어? 패라 그 어? <웃음> 너희가 그래서 메이저로 못 가는 거야 <웃음> 메이저로 오, 못 뭐. <웃음> 어 메이저로 어. 못가 둘이 약간 적응이 안 적응 되는 거같데 둘이 약간 적응 안돼어 어. 어. 너무 시끄러워 <웃음> <웃음> 너무 시끄러워 조지 없어 한번로들어더 땡겨줘, 땡겨줘, 땡겨줘 무슨 한 방에 네명 아, 같이 얘기해 적응을 하려면 와. 말을 많이 해봐야 돼 자그 슬슬 오늘 주제 카트다 호시 아니 그나저나 어. <웃음> 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그러니까 <웃음> 또그컨텐츠를 한대 어떤 거 말이야 <웃음> 어, 저번에 했던 거였지 <웃음> 어. 인사이드 아웃이야 사웃 뭐야 인사이드 <웃음> <웃음> <웃음> 사웃 <인사이드 웃음> 뭐야 <웃음> 인사이드 세븐틴 아니야? <웃음> 인사이드 세븐틴 맞죠 인사... 아, 그래요? 아, 그나저나 보다. 시작! 그나저나. 아니, 그나저나. 어, 아, 그나저나.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있다며. 그렇지 아, 그치. 그치. 디디가 뭐야? 세븐틴사이드아웃이라고 아, 네. 우리가 감정을 <웃음> 이제 입력한 대로, 아, 우리가 그 박사님. 행동대로 아, 네. 이제 하는 거야. 맨날 했던 거구나. 아, 어, 근데 그렇죠? 오늘, 오늘이. 저번에는 승관이 감정이었잖아 <웃음> 그래. 그치 근데 이번에는 13개의 감정이야 노보인줄 알았어 누르면 템트이 있어야 하라고 13개의 <웃음> 감정인데 눌러볼래? 저번에 쓸 여기가 볼링장이야 <웃음> 어. 그래서 우리가 볼링을 치면서 13개의 감정을 입력한 대로 표현을 하면 돼 그러니까 저번에는 감정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엔 13개 어. 아, 너무 웃긴 <웃음> <많아>. 아, <웃음> 아. <웃음> 수영이 같이 오면서 오늘 세븐틴 사이드 아 찍는다니까 는 그게 굉장히 녹화가 힘들었다고 하던데? 순간 이게 은근히 어쨌든 감정 가져가는 거잖아 어. 감정 소비가 돼 끝나고 내 감정이 뭐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어 어, 어. 아까 우리 크로마 키 따면서 현타 안 왔어? <웃음> 근데 난 하면서 느낀 게아 순간이 저번에 좀 힘들었겠다 와나 이거 힘들었어 어, 이거 하나 하는데도 약간 좀 민망하고 그러데아 맞아, 맞아 맞아 다 했잖아 맞아. 나 화나는 거 하다가 현타 너무 세게 와가지고 다가 음. 난다! <웃음> 너뭐 하는 거야? <웃음> 아무튼 어쨌든, 근데 이게 또 뷰수가 500만 뷰가 넘었라고 그래, 그래, 그래. <웃음> 아, 너무 기뻐요. 아, 너무, 와, 너무 이쁘잖아. 야, 500만이면 진짜 많은 거야. <웃음> 야, 문진이랑, 문진이랑 사귀고. <웃음> 기뻐하라고, 기뻐하라고, 기뻐하라고. 야,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이렇게 있으니까 어, 어. 아, 다리가 뭔지 모르니까 이게 어. 명호 다리인 줄 알고 근데 뭐. 나는 작가 때리잖아, 너무 기뻐 명호 다리인 줄 알았는데 너무 굵어 근데 진짜 내가 다시 한번 느낀 거지만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기쁘다 아니, 아니, 번호나 촬영할 건 해야지 너무 기쁘다 그나저나 슬슬 움직일 때가 될거 같은데 움직여볼까 그래, 그래, 역시 기쁨이는 상대가아 벌써 기분이 좋네 아, 저기부터 가는 거 어때? 저기 아까 전에 뭐그 뭐지? 컬링? 어, 컬링 있던데 아, 아, 컬링 좋지 볼링을 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컬링, 컬링부터 한다고? 컬링 <웃음> <웃음> 집중하자 <웃음> 왜 집중 못 해?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디노 면도기 질렛츠 <웃음> <웃음> 질렛츠 <질라지? 질라지? 질라지? 웃음> <질라지? 웃음> <웃음> 컬링 혹시 해보신 분 있니? 오케이, 그럼 버논이가 아, 설명해줘 어 어, 설명해줘 여기 위에다가 던지잖아 아. 오, 저게 넣으면 되는 거야 어, 야, 난 넣어야 난, 돼난못 넣어. 넣은 거야 유니펠로 하래, 유니펠로 유니펠로 한팀난네 개씩 오케이 최승철 어. 일로와 최승철 따지 하지 마 <웃음> 너, 너만 맛있냐 <맞히냐? 웃음> <웃음> 아니 어쩜 사람이 저렇게 이기적이야 <웃음> 목말라, 너한대달라가합 오케이 보컬, 그러면은 보컬팀 무슨 색할 거야? 우리는 빨간색 빨간색으로 갈게, 갈게. 퍼퍼 흰색으로 할까? 그럴까요? 그래. 아, 너네가 흰색이야, 그럼 우리 주황색 할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은 어떻게 퍼포먼스 팀부터 할까? 아, 또 퍼포먼스 팀부터 돌아오자마자 아, 너무한 아, 거 아니야? 역시 아, 게임의 시작은 아, 퍼포먼스 아, 팀부터지 팀부터 호시가 먼저 가자 그래, 이거 근데 어떻게 한다고? 어? 이거, 이거, 이거 그냥 딱 던져가지고 더옆 아, 아, 어쩌라고 가치, 가치, 가치. 아, 저쩌라고 아, 그럼 해 빨리 하면 될거 아니야, 아, 이거 빨리 빨리 빨리 아니... 어떻게 하라고? 빨리 해라 빨리 하래? 아, 빨리 빨리 합시다 아, 이거 나무 왜 이렇게 까칠까칠한 거야? 아, 아, 나와, 나와, 아 나와 나와 나와 저렇게 아, 못하네 하는 뭐 하는 거야? 여기는 뭐, 컬링하고 있잖아 몰랐어요 물어본 아. 거야 그래 빨리 빨리 아빠. 아 진짜 빨리, 아, 빨리 하라고, 아, 하라고. 아, 카메라 다니지 말아야겠어 카메라! 아 타라! 아, 아, 아, 중감도 못 가고 떨어뜨려 중감도 못 가고 떨어뜨려 하시 아닌 척지 마요 예 누구야 힙합팀 너해너해너해 여기서 서해 화내지 마 같이 화내 같이 알아 알아 그래도 하나같이 아 그냥 바로. 손이 개발이구만. 개발이구만. 개발. <웃음> <웃음> 퍼버진 바로. 아나 진짜. 빨리, 야 빨리 빨리. 아아뭐하는게 못하는 게있잖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아너 뭐야 아아너 먼저해 뭐, 뭐, 뭐, 너 먼저해. 뭐 아, 뭐, 아뭐 못하면 네. 빨리 해. 아 네, 그까칠이 네. 맞아. 여기 까칠한 식이 맞아. 오케이 힙합 팀. 오 오케이 힙합 팀. 오 나온 나온 나온 아온 세상이 너무 사랑스러워. <웃음> 아, 시 시작, 시작. 시작 자 사랑 찾기. 우리 청춘니까? 파랑파파 파파파파 파파파파 파파이파 파파파파 파파파이팅파파파파아파파 파파파파 파파이팅 파파파파 이파 아 이게 돌아가는 <목소리> 거야. 기냥 사랑해. 아 진짜. 이런 거 잘하잖아. 기노야. 너 이런 거 원래 재능 없으니까 기대하지 마. 화이팅 기대하지 마. 화이팅 와. 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자, 자, 좋아, 좋아. 아, 이런 느낌이 나왔어. 느낌 와. 와. 젠장. 이것도 빨간색이네. 야, 야, 야. 우지하고 너도. 야, 미안. 미안. 야, 우리 한 사람만 너무 빨리 딴데 갈까? 오 야, 오야 뭐야, 뭐 그래아야야 그래. <웃음> 위험. 위험. 위험. 뭐야 뭐지? <웃음> 야 얘들아 근데 이 게임 진짜 재미없다 그니 그러니까. <웃음> 아, <웃음> <웃음> 유닛별로 나누자 열개개 우리 다 같이 시작하자 얘들아 정신이 사없다판국 행동하지 말자 <웃음> 얘들아 단체 생활이란 <웃음> 얘들아 슬픔으로 바뀌었어 너무 슬 <웃음> 아, <진짜. 웃음> 아, 그래, 그래 하고 싶지 <웃음> 얼마나 못 놀아봤으면 저러냐 <웃음> 정신 사납다 좀. 그래서 우리 뭐할 건데? <웃음> 뭐야 <웃음> <웃음> <웃음> 야, 우리 돈이면 이거밖에 없어라고요 야, 이거 많은 거야, <웃음> 이정도 그래도 이거 할 수라도 있잖냐 그래, 그래, 그래 농구 게임을 아, 팀별로 유닛별로 한번 해볼까? 유닛 모두가 다 같이 움직이긴좀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명씩 던지고 나오고, 던지고 나오고, 던지고 나오기 <웃음> 그렇게 넘기. 하죠 그래, 그래 여기도 있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어. 오케이, 이거 엉뺨 오케이, 이 진짜 엉뺨, 진짜 엉뺨이에요 <웃음> 꼴찌 엉뺨이야 진짜 옥뺨이야 빨리 왜, 왜? 아예. 둘이서 같이, 둘이서 같이. 아니, 하나씩. 던지고 나, 오게 하나씩. 아 바로 잡아, 들어가 진짜 로렇게못 나. 잡아, 빨리 빨리. 바로 잡하 바로 바로 잡아, 바로 잡아, 바로 잡아, 바로 잡아, 빨리 빨리 바로 잡 바로 잡아, 바로 바로 킹받아 아, 너무 킹받아 지금. 아 킹받네 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들어가냐고. 아나 킹받네. 킹받네 진짜. 아 킹받네. 아 어철 TV 저철 TV. 아왜안 들어가냐고. 아아 촉발로 넘치라고. 빨리 빨 왕받네 왕받네. 오케이 오케이 빨리 해. 감정 중에 킹받음이 있는 게 킹받아. 아. 야, 니들 몇 점이야? 아, 37점 나와. 아, 아 킹받네. 나와, 37점. 엉뚱말 어, 준비하고, 와, 진짜. 아, 킹받네. 야. <웃음> 야, 이게 한, 한 명씩 하면 이게 잘안 되네. 왜그 그, 그 아이디어를 냈어? 미안해. 아니, 킹받, 바... 안 받냐? <웃음> 다음 사례 여기서 준비해. 알았어? 간다. 야, 어, 똑바로 해라, 진짜. 킹받는다. 오케이. 간다못 벗었어, 쟤네들. 네모넣겠어, 네모넣게. 네, 아, 네. 근데 오, 하, 오. 한 번씩 던져라. 큐포이. 빨리 하고 빠지는 거 주는 거 같은데 킹 받아 야, 야 얘들아! 한 번씩 가봐 킹 받는 거 진짜 진지하게 하지 말고 킹 받으면서 하라고 야, 맞지? 왜 맞네? 야, 왜 이렇게 강 분노가 아니지 않아? <웃음> 왜분노해 지금? 야, 킹 받으니까 너 빨리 킹 받으니까 킹받을 <웃음> 몰라, <웃음> <웃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킹 받으니까, 어때? 어때, 어때? 아, 38점 지금부터! <웃음> 아! 아, 아, 아, anyway. 이동엄네가맨 마지막에 이동합 혼자 죽여지까 힘내 흥겨 세호 야 흥겨 흥겨 흥겨 흥겨 흥겨 흥겨 흥겨 흥겨 흥겨 흥겨 흥겨 흥겨 흥겨 흥겨 흥겨 좋아. 흥겨 좋아 아겨츠고 어 좋아 좋아 에이, 진짜 못하는 좋아 좋아 다른 애들이 좋아 I love basketball, I love basketball. 와, 와 아직도 팔점 어? 너무 못해 너무 좋아 안 들어가 왜안 들어가? 와 진짜 안 들어가 좋아왜안 놓치는 거야 나는 하나를못놓왜왜나하나를못 아, 아, 아, 놓는 못 거야 야 진짜 못해 나 하나도 못 o 응. 는 거야 오케이 끝났어 너네 너 l e s s o 어 Good l e s 나 o n Good lesson. Good lesson. Good l e s s 고 n g 이렇게 lesson. Good lesson. Good l e s 비열하게 o o d lesson. Good l e s s 와 원우 형나 좋아하는데 아 고마워 아 진짜 형왜 이렇게 세게 아. 안들렸어아형 미안하게 렸 미안하게 너 고맙잖아 어야 진짜 맞아야어야대한 대로 끝내 한 대로 끝내 뜨거울 <웃음> <너> 우리... <웃음> 분노로 바꿔줘 분노 이 <웃음> <저> 조명 <웃음> 저희가 저 온도 감성? 또. 너네 인스타 감성 알지? 아, 가봐야지. 잘 모르겠어. 찍어서올려야지감성적이네 감성적인 인감성 감성적인 애? 감성적인 애? 감성적인 애? 감면적감성감 옛날에 음. 그 승관이가 편의점에서 음. 사다 주는 음료수가 진짜 맛있었거든 옛날 생각 나니까 응 음. 승관이가 음료수 가볼까? 내가 술을 진짜 많이 했지 와, 심부름 진짜 많이 했지 <웃음> 승관아 나 음료 줘 우리가 갖다 아, 먹어 승관아 나도 승관아, 나도. 아. 너희들은 손이 아. 있을 때 생각이 나잖아 <웃음> <웃음> 아유 진짜 다들 누가 나안 움직이는 것도 참 감수성 좋네 기나 열세 개 탄산이랑 적당히 섞어서. <웃음> 아 이거 뭐 이거 보니까 어렸을 때 출연소 알바했던거 생각난다. 음 그니까 그때 연습 안 하고 진짜 좋았던. 감성이 뭐라 는데 아까 전에 나였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웃음> 아이 조명, 이, 한, 이 향기, 이 습도, 이 습도, 어. 이 온도, 음. 어이 설탕. 음나는 아이스크림을 보면 음. 얘는 항상 차가우니까 음. 마음은 어떨지 그런 게좀 하는 것 같아. 호환가 나. 한번 꺼내서 안하아 아, 음료수 여기 있잖아 에이 아, 아, 뭐, 아, 뭐, 아, 뭐, 갖고 왔잖아 야넌 이거나 마셔 야. <웃음> 넌 야. 이거나 마시고 야, 나, 나. <웃음> 야. 야. 잘 마실게 야, 잘 어, 잘 마시라고 아 근데 음료수 어. 고를 센스가 이게 뭐야 왜왜그안 좋은 거 먹으면 어르신이야? 안 좋은 거 먹으면 내가 어?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잖아 야야마 <웃음> 사람 코가 몇개인데 어? 코가 몇 개? <웃음> 입이 몇개 아니야? <웃음> 난 코로 먹어 코로 먹어봐 야 보여줘 탕산인데? 탄산이잖아 탕산 아닌 것도 있어 <웃음> 어, 그래? <웃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 젠장 아? 이것도 빨간색이잖아 아. 좋아 좋아 <웃음> 한국어 배우는 거 아주 좋아 야, 너희들 다 먹었냐? 아직 다안 먹었냐? 신희가 아이스크림처럼 해가지고 야, 듣고 있냐? 듣고 있는데 답을 안 하네 한식 다 먹었냐고 물어보잖아 물어보다냐그래 <웃음> 볼링아 주문하러 가야 되잖아 <웃음> 야, 근데 우리 공이 안 찍은 지 오래됐냐? 왜, 왜? 왜 이렇게 안맞는 거야? 야, 근데... 잘하고 있잖아, 지금 왜 뭐가 문제야, 승, 승철아 야, 분노지 만말은 아니야 <웃음> 할때 됐잖아 그래? 우리 간식 다 먹었으면 볼링이나 치러 갈까? 우리 근데 볼링 치려면 볼링화 있어야 되지 않아? 볼링화래 셀프로 주문하는 거야 맞아, 그럼 야 디노야, 가서 볼링화 갖고 와 없는! <웃음> 성65나60나80나80 <웃음> <야. 웃음> <웃음> <언니. 웃음> <웃음> 65 야, 니네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야, <웃음> 너도 아, 갔다 와. 와! 갔다 오려고 하고 있었는데 형, 65 <웃음> 내가 가져온 거는 80 아, 저거 아닌데? 80발 가져가 <웃음> 신발을 이거를 <웃음> 신던거 신는 게 아니라 1씩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을 위해서? 아나 근데 나 이런 거안 신는데 나 비싼 거 아니면 안 신는데 내가 어, 아. 아. 네, 결제해줄게 그냥 사 가서. 오케이 그러면 아, 근데... 민규가 결제하니까 카드만 먼저 줘 아, 그래 그래 영수증 갖다 주면 긴장해제 해줄게 이제 허세야 허세 허세 허세 허세? 허세? 아. <웃음> 야 여기 받아라 <웃음> 자식들, 너네 운동볼리 없지? 아나 없었어 난세 개나 있었어 <웃음> 세야 이거 80도 누구야? 야, 야나 이거, 너 이거 찰떡. 이다야 말만 해봐 어? 야너좀 너 산다, 80, 너? 야, 여기 하루 대여료 얼마래? 뭐 네가 뭐대여해주 뭐? 아니 야. 오늘 손님들 따로 못 들어오면 오늘 그냥 하루 다통전 빌려버리게 아뭐 어. 빌려? 여기 볼링장내 건데 <웃음> <웃음> <웃음> 마음대로 치고 싶은 대로 쳐 <웃음> 내가 다할 테니까 <웃음> 볼링 받았으니까 빨리 그냥 볼링이랑 치러 그래, 가자 그래. 그래. 야너 볼링 몇 척? 300, 300, 300 정도, 정도 치지 않아? 난 에버, 에버리지가 300일걸? 다음다 <웃음> 많이 치네 다들 와 우리 볼링장다 같이 온거 정말 오랜만인데 <웃음> 다 같이 온 적이 있나? 옛날에 캐나다에서 있지 않았나? <웃음> 우리 캐나다에서 볼리자에 400만 썼잖아 그러니까 볼리면 허세로 가져야돼 야, 좀 허세 부리면서 하라고 <웃음> 팀 자, 나누자 팀 어떻게 나눌까? 와, 여기 맛있는 게 많아 야, 승관아 브랜드 됐나 봐 승관이 그림이 있네 그러니까 <웃음> 야, 야, 어떻게 갈 건데? 아, 한 명이 꺽두이야 <웃음> 야, 뭐야 <웃음> 이 안진대 팀 가자 조시아 기준. 그러면은 샤양부터 이렇게 한 팀이고,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좋아. 좋아. 그래. 준이부터 이렇게 한 팀하고. 야뭐 개인으로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팀전 팀전. 팀전 팀전이야? 합산이야 다 총합산. 어. 여섯 명가스 합산. 응, 한 사람이 한 프레임씩 치는 거야.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 한 번씩 굴려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다고 했는데 그냥 가자뭐잘치잖아 어. 그래, 야뭐 그런 불필요한 시간 필요하지 않잖아. 어뭐야 우리 뭐 필요 없잖아 리허설. 그래 그래. <웃음> 리허설. 야 누가 리허설 하냐? 어, 리허설. 어. 아, 리허설 같은 거 필요 하니 가자, 공까지어가자난거의 주로 한20 k 로 들지. <웃음> 아, 너무 깊어요. 멤버들랑 볼링 치네요. 우리 즐겁게 치자. 얘들 <오� chega> 아, 그래 시작해볼까? 시작 다 아, Let's go, Josh. Okay, so on is your p a e l g o e to go s o m h 편하게, 치고 와 I'm 게 기쁘게 g t 쁘 g 기쁘게 어떻게 해 하하 하 t get, get, get, get, get, get, get, 승관 <웃음> 보여줘. 야 승관아 끝장내 버려. 이나도 아육대에서 첫 라운드 때 떨어졌었잖아. 설마 목숨으못쉬겠어 오. 오. 아 너무 오랜만이다. 박진순간이가 아, 아, 아, 아, 고기 종목 못하잖아. 맞아, 맞아. <웃음> 오케이, 맞아. 좋아, <웃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 오, 어, 굉장히, 굉장히, 와. 좋아 와. 좋아 와. 좋아 괜찮아 좋아 와. 좋아 아아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자시 자시 아실리 승관이, 어, 어, 어, 어, 어, 승관이. 보단 조슈아 형이 더잘 치는구나 야. 역시 구기 종목은 아무래도 승관아 집중해 집중해 어, 마, 말리지 마 승관아 집중해 아, 괜찮아 승관아 멘탈 나가지 마추 승관아 아, 아. 아. 아 승관아 난 네가 여덟 개친게 너무 기뻐 아, 똑같아, 나 똑같은 아. 야 다음 내 상대 누구야? 아 문준이야? 아 둘이 커플 오시네 아 그러네요 좋아+ 좋아 대박이다 저리할게요나 이거 못하는데 문준휘 할수 있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날씨+ 날이 날씨+ 날씨+ 날 와! 날씨+ 날 좋아 좋아 씨 아! 됐어 됐어. 씨 날씨+ 날 잘했어 잘했어 쿠샷쿠샷 너무, 너무 잘해 너무 진아할수 있어 굴리기만 해 우와 스 나이스 나 쿠샷 쿠샷 굿샷 에이다 에이사 아 에이사 아, 에이사 아.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너 저거 정리하고 와 아이, 알았어 야김민교야 <웃음> 야. 야, 빨리 해 짜증 나니까 야, 우리 한때 프로볼레어어 뭐야, 아유. 뭐야 뭐. 야. 아유. 아유. 야, 나부나부 하면 어떡해? 야, 집에 가 야, 나부나부 하면 어떡하냐? 너 아육대도 나갔었잖아 뭐 하냐 1회 전도 떨어졌지만 야, 야, 야. 조용해라 <웃음> 야, 야, 야, 뭐 하냐? 아, 진짜 야, 너 지금 들어갔다 와 아유. 아, 제대로 해라 아유. 야, 김민규 나부나부 하면 어떡해? 아, 나보다 잘한 거 같은데? 에휴 에휴 그렇게 해봤자 어? 연습을 그렇게 해봤자 뭐 하나도 같네야 연습도 안 했는데 어. 가자 우징이 우징이 우징이 저런데 왜 이렇게 잘해 왜아 이렇게 아 잘해 아 야그런식으로 남기면 어떡해 <웃음> 저게 남네 아야 혹시야 엄마 고스가라 잘아어 뭐야? 와! 야 아! 아! 뭐야? 와! 아! 아 바로 남겼잖아. 수사야, 수사야. 와 잘할 수 있잖아. 대미하다. 아. 왜 웃는 건데? 우와! 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오징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했어? 했어? 안 했어? 잘했어, 했어? 야지야지 가야지. 가운데로 그냥 쭉 꽂으면 바로 할수 있는. 와 흥겨워. 흥겨워 느낌이 막 흥겨워, 흥겨워. 신나게 신나게, 신나게. 나이스 한번더 넥스트 아이고 아, 아, 괜찮아 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레벨이야 아 좋아 좋아 믿는다 전녕하자 됐어 됐어 됐어 야힘으로 아, 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그... 와 많이 났네 아, 아. 저거를 이제 리, 리듬에 맞게 딴딴딴딴 아, 이렇게 쳐줘 도겸우 도겸아 두겸아 좋다 스텝 좋아 아 두겸 스텝 좋다 스텝 좋아 흥겨움 흥겸 맞지 흥겨은 맞지만 집중도 조금 해봐 좋아 도겸아 흥겹게 오잘 어? 어, 되네 아몬도 넥스트 아 레벨이야. 아몬도 넥스트 아 레벨이야. 넥스트 넥스트 아 넥스트 아 레벨인 거야 레벨인 거지 어 좋아 좋아 가가가가가가가 가, 가. 가, 가, 가. 아. 야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웃음>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잘하네 좋아 d d d d R A-A-A-A-C-O 티가 와 어, 아, 깊, 원우야? 아 기, 기었지 원우야! 원우야! 원우야! 원우야! 원우야! 아, 아, 아. 스페어, 스페스페 아, 아, 잘했어 We are okay, s a r e We are Spare We are Spare 야 뭐? 야 사이사 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스페어 해줘 우리가 더 찼지롱 우리가 더 찼지롱 우리가 더 찼지롱 <목소리도> 오묘 가운데로만 그렇지 아아 아아 아프잖아 괜찮아 형이 에어 버논 괜찮아 시작. 괜찮아, 시작. 에어 괜찮아, 괜찮아 울어도 돼 나이스 형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좋아 좋아 아 조시아 아가 오케이 Let's go l e 간다 간다 하나 흥겹게 흥겹게 버논아 흥겹게 좋아 흥겹게 흥겹하지 <목소리도> 괜찮을까? 좋아 흥겹게 야 소심하게 던져야 된다 소아 소심이야. 아이고. 괜찮아. 할수 있어. 너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어. 너무 소심한 거 아니야? 잘한다. <웃음> 우와. 뭐야? 뭐야? 잘한다. 우와. <웃음> 뭐야? 뭐야? 아, 하나 못 쳤어. 잘했어. 잘했어. 우와. 소심함 뒤에 박력이 있었네. 잘했어요. 괜찮아. 번호만 할수 있을까? 할수 있을 거야. 너예부터 어, 너무 조심하는 거 우와. 봐봐, 나 잘하잖아 아아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우리 어차피 두번앞산이니까 희망을 잊지 말자 그래 지화야, 네가 여기서 스페어 해줘야 돼또 지는 거 싫어, 그래서 <웃음> 가자 아, 잘했어 기죽지 마 야 스트라이크 하고 올게 근데 나, 나힘한 나힘 번만 줄수 있을까? 아, 승관아 힘내 응. 그 우리 순간이 승관아 파이팅 승관아 다, 다 치만 마너 너무 저기 하지 말고 야 빨리 쳐 레일 하나 밀렸잖아 조심 어. 어. 아니야? 미안해 어? 아. <웃음> 야 너무 소심한 거 <웃음> 아니야 승관아? 너, 너무 소심하면 큰일 난거 <웃음> 같은데 <웃음> 야, 야 잠깐만 <웃음> 너무 소심한데 근데 될거 같은데? <웃음> 오야 돈다 돈다 돈다 야야 야, 야, 잠깐만 아, <웃음> 스트라이크였으면 그림 나왔는데, 아쉽다. 어? 아니, 아니, 괜찮아, 잘했어. <웃음> 어, 좋아, 좋아. 아이고, 하나, 하나. 잘했어, 잘했어. 승처리, 처리하고 와. 어, 좋아, 고마워. 정말 큰 힘이 됐어. 너. 순간아, 할수 있어. 다시 한번 그걸로 가줘. 넌할수 있어. 응. 승간 화이팅! <웃음> 그렇지! 됐다, 와, 와, 와, 와, 야, 됐다, 됐다, 됐다. 아, 힘들어. 다음엔 조금만 더잘 더 쳐면 될것 같아 잘했어 잘했어 고생했다 잘했어 잘했어 야 네가 그렇게 잘 치냐? 아, 그냥 치면 되잖아 <웃음> 아니, 진짜. 어디 한번 해보시지 아 큰일 났어 <웃음> 아, <웃음> 야 좀만 가운데로 줘봐 <웃음> 아 알았어 <웃음> <웃음> 야야야 야, 야. 좋아 좋아 야 잘할 수 있잖아 아, 아 못해 잘할 수 있어 너는 아 알겠어 가운데로 아 가운데로 비열하게 어? 아, 나이스. 아, 아, 됐어 나이스 윤종이 윤종이 윤종아 잘하잖아 너할수 있잖아 알고 있어 잘할 네, 아, 수 있어 알고 있다고 잘할 있어 좋다 나이스 <목소리> 다음 나잖아, 다음 나잖아! 다음 너자냐? 나사나. 너잖아? 나잖아! <웃음> 빨리 하는 게 좋을걸? 민규야, 가자. <웃음> This is r e t 네 뭐, 안갈 거면 간다? 아, 아, 루비야, 뭐야? 야! 야! 좋아, 좋아, 일단. 좋아! 민규야! 맞아, 맞아, 맞아. 좋아! 맞아. 네 저러니까 아이템 떨어졌지 좋아, 좋아, 좋아. <웃음> 야, 야 진짜 비열하다 빙기방기 자, 뿜뿜방기 자, 와 이게 뭐야? 야 우지 스핀 돌려 와 근데 와. 와. 오. 와. 좋아 좋아 이 버터 나오면 안 돼? 빙게, 간다. 빙게, 나이스 빙기야 너빙 어, 나이스. 나이스. 와. 와.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빙기 형 나이스 나이스 얘들아 이거 뒷판은 기본적게 연습 게임이잖아 그렇지. 우리 필요하지 리허설. <웃음> 마무리해 마무리. 아예 상대가 안 되는 거 같은데? <웃음> 점수 봐. 76점. 76 연... 연습판이잖아. 아, 76점. 이미 이겼는데? 호시아 그냥 굴려. 그냥 굴려. 호시아! 호시아! 아 좋았어 좋았어. 예뻐 죽겠어. 스페어 뻐 최고야. 괜찮았어? 우와. 좋아 좋아 야 우리가 우와, 몇야몇 우리 31점 이기고 있어 와야 이제 실력을 알았으니까 우리 20점 주고 시작하는 거 어때? 아니야 원래 볼링은 오락가락이야 아 그러면 연습 게임으로 해줘 그럼 여기서 한명 바꿔 그냥 그대로 가는데 연습 게임으로 해줘 와우 와 진짜 저런 말도 되는 야, 딜을 야 여기에 지, 딜을 인정할 수 있어? 이거 연습 게임으로 해달래 한번더시자못 하지 내가 그렇게 결정권이 있어? 어호야 어. 어. 너가 결정권을 리얼 어. 놀라 와우 가자 그러면 오케이 네, 재밌지? 한번화한번 내줘 야 A씨 화내는 거한번 봐야지 빨리 해 노력해 야너 음료수 배, 더, 배달 배 담당이었잖아 음료수 더 가져와 어, 야너 저번에 화잘 냈잖아 빨리 가져와 어. 더 가져와 분노해 명상 하니가 화를 못 냈더라고 뭐야 야 분노야 그래도 내 <웃음> <뭐라는> 명상 <웃음> 다시 하면 돼야 얼굴이 너무 짧은데? <웃음> 기가 너무 밝게 <빨개. 웃음>